어 겁나는 건 아니겠지 네. 나갈게요 지나갈게요! 아... <웃음> 한번 랜덤 돌렸으니까 신살과 다른 애 나오겠지 오이. 어? 어? 어. <웃음> 당신의 트리가드 용기병으로 대체되었다 복장도 랜덤이야 애들 심지어 NPC 뭔가 이상한데? 어? 어? 어? 어? <웃음> 어?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뭔가, 뭔가 잘못됐다. 야, 여기는 정상이야. 어? <웃음> 어? 섹시해졌는데? 오, 야. <웃음> 어? 스승님, <웃음> 스승님. 아니 스승님 여기 왜 있어? <웃음> 어 겁나는 건 아니겠지 <웃음> 으! 으, 으 <웃음> <몸>. 아! 씨! <웃음> hey, F**k you, m a t 아! 잠깐만 아니 난못 지나간다 아니 이러면은 아니 어떻게 진행하라고 아니 키 아이.. 아니 최소한 키아이템은 랜덤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아 정문으로 가라고? <웃음> 돌겠네 진짜 저..저.. <웃음> 저,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<웃음> 아. Wow. 뭐야? 아씨 잠깐만. 아 진짜 뭐야? 아이씨. 어? 레타 좀 너무하지 않냐? 완전 집중 중이거더 이상 죽고 싶지가 않거든. 아씨 메모리스도 야 이걸 왜 줘? 다른 거 줘! 다른 거 주라고! 아니야 아니 희성 열쇠가 앞에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? 없어요 어? 넌못 아, 지나 나와! 나와! 이걸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아우! 아, 쳐! 쳐! 쳐! 들어가! 들어가! 들어가!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? 아 진짜? 아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니? 한번 랜덤 돌렸으니까 신살과 다른 애 나오겠지. 오이 우이... 어 <웃음> 음, 이게 아닌데. 어? 얘는 그대로네. 음? a s clear as day. 아니 거기서 모근님이? 네 다행인 거는 그모근가 아니라서 다행이야. 제발, 제발 끝내라. 여기서 끝내줘. 아, 또 너야. <웃음> 노래다, 또 너니. 어, 깜짝이야. 바로 이 페이지네. 심지어 어, 엄... 음... <웃음> 아, 어... 잠깐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 오... <웃음> 후... 어, 후, 아, 아 <웃음> 진짜 <웃음> 이딴 거나 주고 말이야, 아.